106강 두번째 시간입니다. 죄의 경중 여덟번째 151문 152문에 대한 공부입니다. 성경본문은 시편 73편 1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73편 1절로 28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소산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웃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르다니도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올라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볼지오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대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괴유를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내게 시임이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으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료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다. 아멘. <웃음> 이 본문은 사람에 대한 의무와 관련해가지고 주어진 본문입니다. 이제 이따가 이 내용을 볼 건데 우리가 시편 73편의 내용은 이미 시편을 어, 공부할 때. 살펴 본바가 있습니다. 시인이 이제 잠깐 시험에 들어 가지고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시험에 들어서 그 아주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성향을 발휘하지 못하고 실족할 뻔 했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들어가서야 이제 비로소 저들의 결국을 알게 되는 거죠. 이 1부 2부로 돼 있는데 1절로 또 15절까지가 1부고 이 2절부터 그다음에 16절부터 28절까지가 2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시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이제 의인과 악인의 결국을 다 알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주님 안에서 참된 피난처를 삼 삼고 살아가며 이제 그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널리 전파하는 그런 고백을 결단을 하는 내용입니다. 아삽의 시인데, 아무튼 <웃음> 시편 73편은 뭐 교회 카토, 카페에 있으니까요. 그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웃음> 아,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죄의 경중을 따지는 세 번째 범주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이제 이전에 살펴봤던 것들을 총괄적으로 또 다시 복습하는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죄의 경중을 더한다. 죄 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죄가 더할 수 있다. 뭐 그가 나이가 많다거나, 경험이 많다거나, 은혜가 있다거나 또 아니면 소명과 은사의 직분을 가졌다거나 다른 사람의 본이 될 만한 존재라는 것 그런 위치에서 죄를 범할 경우 그렇지 않은 위치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죄가 더하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죄를 당한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이제 죄가 더해질 수 있는데 죄를 다한 분이 삼위 하나님 같으면 죄가 엄청 커지는 거죠. 더 무거워지고, 그리고 또 선위 사람이면 뭐 교회 뭐 직분자도 다 거기에 속할 것이고, 국가 권세자들도 아마 다 거기에 속할 것입니다. 그런 것에 이제 그런 그런 분들에게 죄를 범할 경우 어, 죄가 더 그리고 이제 이, 이방 사람들한테 죄를 범하는 것하고 성도들에게 죄를 범하는 게또 다른 거죠. 성도들에게. <웃음> 그리고 이제, 이제 죄의 특성과, 그, 그 본성과 특성에 대한 공, 음, 복수. 복습을 했습니다. 이게, 이게 지금 우리가 이걸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세째 부류까지는 다 아, 살펴봤고, 네째 부류에 해당하는 거를 공부를 시작을 했잖아요. 첫째는 뭐, 죄가,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한 경우 죄가 그거 더하고, 둘째는 마음으로 뿐만이 아니고 행동으로 범죄했을 때더 죄가 더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꽤 오래 봤는데 셋째 내용은 은혜의 수단들, 배포신, 자비, 심판, 본성의 빛, 뭐 양심의 찔림, 공적이고 사적인 권고, 또교회 징계, 국가적인 처벌 이런 것들을 어 무시했을 경우 죄가 더해진다는 하 것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째 부류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 대한, 어, 의무와, 아, 사람에 대한 의무를 거슬렸을 때, 이제, 죄가 더해진다. 하나님께, 이게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제 다섯 주, 중복되는 내용이 있다고 하는 것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예를, 그 예레미아 시대 때, 이제, 그, 이스마엘, 그, 암몬, 암몬 왕의 사주를 받고 온 이스마엘을, 그, 이스마엘이 이제 그달라를 죽이고 또 바벨론 군사들까지 죽여버리잖아요. 그러고 도망가는 거를 요, 요한안과 모든 군대장관이 쫓아가서 죽이게 되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저들이 아, 예레미야에게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지 좋은 말을 하든지 나쁜 말을 하든지 그게 다 주님의 말씀으로 알고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말해 보십시오. 하이고 그래서 말을 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 남아서저 있으면 주님의 보호를 받는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미 애굽에 내려갈 마음을 정해놓고 그렇게 물어봤던 게 속내가 드러났잖아요. 나중에. 예. <웃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신앙이 없는 사람들 항상 정치적인 그런 현실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에 민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항상 자기 편에서의 그 해석이 있고 준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돼도 그게 불편하게 느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가 생각하고 정해놓은 거를 그냥 따라갑니다. 그런 예가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예레미야는 그 그들을 쳐내지 않고 그 그들, 그들을 돌아또 애굽으로 내려가지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선지자로서 사역을 잘 감당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레미아 역사, 예레미아서를 공부해봐서 다 아는 내용인데요. 1차, 2차, 3차 포로 다 끌려갈 때 어떤 사람들이 주로 끌려갔습니까? 실력자들, 유력자들, 예? 이런 사람들 다 끌려가고 남은 자들이 어떤 한 사람, 빈천하고, 비천한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이 영어로는 뭐, 다운 캐스트, 더, 더, 다운 캐스트라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뭐냐면, 이게 왜 사람이 힘들면 눈, 빛부터 이렇게 쳐지잖아요. 아래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 몸도 굽어져. 당당하게 이렇게 안 되고, 구부러진 사람. 풀이 죽어 있는 사람. 시선이 아래로 가 있고, 풀, 풀이 죽어 있는. 이런 사람들이 비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만 남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보이실 일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그 어두 그, 그늘에 앉은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시잖아요 그들에게 참된 복음이 되셔갖고 그 빛을 생명의 빛을 발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빈 천을 하고, 비천한 처지에서 아, 주님의 그 구속 역사 안에서 감당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한테는 그 참... 무지랭이들 같고, 문열이 같고, 이런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할 일이 있다는 걸 알고, 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이 남아있는 땅에서 남은 자로서 그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각성이 있으면 이 사람들은 비천하고, 빈천한 자라 할지라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죠. 나라는 다 빼앗기고 말이죠. 나라, 이제 국, 주권이 없어진 거잖아요. 바벨론이 다죽고 있고. 그런데도 이, 이 속에서, 그,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살 길을 찾는 거예요, 또, 거기서. 2사에서 3장에 보면요, 여기, 아까 73편에 나왔던 그, 그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나라가 망할 줄 모르고, 귀걸이하고, 뭐, 아주 지장 목걸이하고, 뭐, 온갖 지장을다 해. 그런, 결국은 그걸 다 빼, 빼앗기고 말 것인데, 꼭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거를, 그런 거를 남은 자들이 그런 걸, 그런 게시를 통해서 알았으면, 빈천한 처지가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불을 자랑하고 영광을 자랑하는 사람들의 결과을, 결국을 과결다본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짜 해야 될 일을 안하고 자기 행복이나 좋고 예? 가나 공의와 인자를 행사하는 존재로서 저들이 세움을 입었는데 그거 안하고 자기 배부르고 자기 행복하고 자기 영광 추구하고 과정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심판해서 재해버리잖아요 그런 걸 보면 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건지 이게 바른 건지 아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여기 시편 73편 기자는 아삽인데 그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갔을 때 성소에 들어갔을 때 의인과 악인의 결국을 봤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재판장으로서 결국은 악인들은 심판하시고 이는 구원하실 걸 본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만이 피난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그 하나님의 행사를 자랑한거예요 시편 73편에 그 시인이 지금 지금 여기 남아있는 자들 남아있는 자들의 처지가 그런거예요그 망하는 중에서도 목숨이 붙어있고 빈천한 중에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거룩한 일이 근데, 지금, 그, 이스마엘이 와가지고, 그달야를 죽여버리고, 총독으로 세운 존재지만, 그달야를 죽여버리고, 바벨론 군사를 죽이고 나서, 화가, 그 이게 이제, 어떻게, 민족주의자들 입장에서, 국수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나쁜 짓으로 생각해가지고, 이스마엘을 쳐 죽이잖아요? 죽이고 나서, 이제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게, 이스마일이 한 일을 자신들이 다 덤택이 쓸것 같거든요. 덤택이 쓸것 같으니까, 이제, 손자를 불러서 물어보는 건데, 물어보고, 다 애국으로 갈 생각 다짐다 다 꾸려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짐은 다 꾸려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결국, 보면, 나중에 보면, 저들이 거기는 전쟁도 없고 곡식이 핍절 가난으로 뭐 곡식을 못 먹어서 핍절됨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 바벨론이 애굴 쳐서 다 멸망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얼마나 참 이게 아까 그 권능의 기도 중에도 그런 표현을 했는데 권능의 왕국의 왕이 있잖아요, 주님이. 그리고 그, 그, 권능의 왕국은 결국 은혜의 왕국을 전진하는데 쓰임 받은 존재일 뿐이에요. 근데 은혜의 왕국이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생각하고 당당하게 권능의 왕국이 뭐 눈이 뭐 재물을 자랑하든지 권세를 자랑하든지 그, 그 구, 군사력을 자랑하든지 전혀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결국을 생각하면서 할 일을 하면 되는데 이게 현실 속에서 보니까 이게 돈도 당장 필요한 거그 권력도 있어야 될거 그러니까 자기가 없으면 남한테 붙는 거잖아요 그렇게 권력이 있고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한테 붙으려고 하요 근데 주님은 그걸 제거하시는 거예요 신자들은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그리또 안에서 예가 되는 그것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 속에서 과정 속에서 신자로서의 믿음을 보이지 않고 늘 세상의 변방에서 기웃거리면서 뭐좀 얻어먹을 거 없나 에? 거기서 좀 나도 눈을 좀 불킬 거 없나 에? 거기서 나도 좀 배를 불킬 게 없나 내 쾌락을 좀 누릴 게 없나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거 다 제거해 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잖아요. 근데 성소에 가보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해오신 그 역사의 현장에 보면 그그 그, 그 숱한 질곡의 그 우여곡절의 그 역세계사 속에서 그, 그 하나님 고고하게 일해오신 그 성소에 들어가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또 안에서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갑니다. 세상이 지금 뭐 내가 부동산이 있나, 뭐, 무슨 은행에 돈이 있나, 뭐, 온갖 걱정이, 시험이 들만 하지, 저들은 죽을 때도 건강하게 죽고, 에? 배불러, 아주 고통이 없고. 근데 하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짜부러져가지고 아주 고난과 그냥 역경 속에서, 위기 속에서 아주 고통만, 슬픔만, 근심만, 걱정만 하고 살다 죽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잘못하면, 여기 시인의 처음에 시험 들었을 때처럼 고백할 수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진짜, 진짜 주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의무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권, 권세를 주시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걸, 그, 그 소리를 안 듣고, 그 소리를 안 듣고 에, 자기가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세, 생각해 놓은 것 그거 그거 하나 붙으려고 하면 주님이 반드시 심판하 하나님이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그렇게 정상하게 행하지 않 가난해서 못하고 병들어서 못하고 그거 아니에요.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야고보가그 칼로 죽임을 목베임을 당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산채로 산채로 이게 이게 비어지는 거잖아요. 칼로 옛날에 칼이 그렇게 잘 들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그런데도 요동함이 없는 거잖아요. 신자의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그 의무를 아, 어떤 처지에서도, 뭐, 완전히 암울한 처지죠. 아주 깜깜한 처지에서도 잘 지키려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 망해가는 중에도 어떻게 살 길을 찾아보려고, 더큰데 없나, 더 기울거려서 좀 안전한 데 없나, 이런 걸 찾으면요. 하나님이 피난처가 아니죠. 세상이 피난처. 그런다. 세상이 요새고 파위고. 네? <웃음>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만이 그리스도만이 성심만이 우리의 피난처인거예요 비천한 존재들이지만 참그뭐다 찌그러져가지고 뭐, 뭐 내세울거 없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죠. 음. 그 지난 시간에 그 이제 음.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정상하게 예언을 했는데도 이게 이제 바벨론에게 포로 되게 하려고 또 여기 남아 있으라고 그런다고 이렇게 또 거짓 거진. 거짓 예언을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참 예언을 하는데 살길을 제시해 주는데 또 거기다가 거짓말을 한다고 눈명까지 씌워버리고 애굽까지 또 내려가죠. 이제 사실은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갔으면 굉장히 호의호식하고 편하게 살았을 거예요.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자기 편에서 좋은 역할을 한 사람 아니에요? 바벨론의 그 공격을 그대로 수용해야 된다. 그걸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다 수용해야 된다고 했어요.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너무 아주 환영할 만한 인사인 거죠. 그러니까 뭐, 정치적으로 저 필요한 사람들 얼마든지 뭐, 그 망명받고 하잖아요. 망명도 받고. 보호도 해주고 보 했는데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안위 현실적인 안위를 포기하고 형제들을 위해서 꼭 지옥에 내려가는 것 같이 내려간 거예요 세상 세상으로 내려간 거예요 형제들 형제들과 같이 고락을 가지야 나는 바른 말했으니까 내 책임은 다 했다 응? 너희들은 너네들은너네들이 책임져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고 다가가나요. 이게 이제 한한 한 지체라는 한 생명이라는 사실은 껍데기밖에 안 남은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생명으로 여기고 한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그런 태도를 보인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게 철저히 애굽으로 가면 얼마나 또 이게 미움 바, 미움의 대상입니까? 이게 신 바벨론파 선지자인데, 이게 애굽에 와가지고 음. <웃음> 그래서 마음든 저들은 그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따라갔고 그레, 그들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은 이제 심판과 멸망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구원의 말씀을 제시했는데도 안 들으면 시, 심판의 말씀을 할 수밖에 없죠. 예? 아, 하나님 사랑이 많아서 그냥 다 안고 간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사랑이 많기도 하지만. 공의를 빼놓은 사랑을 행사하지 않으십니다.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수단으로 준걸 가지고 다 악용해가지고 거부하고, 예? 네? 교회에서 명, 명시적인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줬는데, 그거 다 거부하고, 그, 그, 그러면 심판, 그게 현실적으로 심판이 안님에 있어도 심판 받은 거랑 똑같다 이미, 빛이, 어두움 가운데 빛이면 빛을 빛으로 여기지 않으면 이미 그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라고. 요한 사도가 그런 표현을 했는데, 요한 보면에서 근데 거기에 이어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노라고 약속까지 해놓고,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웃음> 그 말씀이 자기 생각과 욕심에 부, 불리하다고 판단하여 그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욕심대로 행하면 하나님 앞에서 힘이 악한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그릇된 태도와 마음 때문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포로 잡혀갔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신성한 언약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긴 까닭에 그 우상을 섬기고 자기들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거슬러 행한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 버리시고 원수들의 손에 그들을 넘기신 것입니다. 이건 신명기 28장에서 다 예고했던 말씀이에요. 그게 벌써 이제 거의 천년 가까운 세월, 뭐 이제 1400년대 하나님 모세 율법이 주어진 거니까 1400, 1446년에 출애굽을 해서 1406년에 주전.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사이에 이제 그 모세호경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명기는 바로 1406년 뭐다다 다 돼가지고 주전 그때 이제 그 다시 제 언약의 말씀으로 갱신의 말씀으로 받았는데 거기에 언약 언약의 축복과 저주를 말할 때 그러니까 지금 586년임은 거의 뭐 거의 뭐, 900몇 년? 아니, 800몇년 되겠구만, 요800몇 년? 이게 벌써 8, 800여 년 전에 예고를 한 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공의로우신 분이고 아주 어미하신 분이죠요 <웃음> 아, 이들이 포로 잡혀 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포로 잡혀갔던 사람들과 하등 다를 것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실력자들은 다 잡혀갔지만 남아있는 사람도 뭐 괜찮아서 남아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상황 똑같아요. 나, 붙잡혀간 사람들이나 남아있는 사람들이나. <웃음> 언약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모든 일에 오직 하나님만 알고 믿고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닙니까? 이게 신자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 목숨 부지하는데 급급하여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당장에 그냥 눈에 보이는 살 길만 쫓아간 거죠. 하나님께서 크신 그 은혜로 바벨론 포로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바벨론 왕에게서 보호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다 잊어버리고 약속도 잊어버리고 결국 자기네 행복을 구하는 길로 떠나버린 것입니다. 여기 남아 있어도 바벨론 왕에게 해침당하지 않게 해줄게 해줬잖아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가는 거예요. 음. 하나님께서는 곧 바벨론 왕, 느부간네사를 애굽에 보내요. 그들이 의지하는 애굽을 멸망시켜버립니다. 우리가 룻기, 룻기 보잖아요. 나오미 가정이 그, 그 안에서 문제가 좀 생기니까 모합 지방으로 피해 가는데, 거기, 거기 가서 좀, 뭐, 얻어 먹을까 했는데, 뭐, 이제 줄줄이 초상이 나고, 뭐,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고향에서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괜히 고통 줘가지고 괴롭게 하시는 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어떻게든지 연단해가지고, 진짜 정상한데, 그 올바른데, 그게, 오소독소거든요. 그게 정통적인 거예요. 정통신화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배려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미워서 그냥 해초리 때려서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비천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고 따라 나올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부모의 원천적인 그 사랑을 다 보이시는 거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 아니 보이지 아니하나 하시나 미쁘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갑니다. 신자는 이래야 되는 거예요. 부린도우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아니함이로라. 믿음. 이 믿음은요. 이 믿음은 절대적인 말씀, 절대적인 진리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우리 안에서는 나올 수 없는 믿음이에요. 주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이 10절에 그게 나오잖아요. 우리에게 그 믿음이 들어오지 않으면요. 우리는 동물적인 의지만 발휘해요. 동물적인 의지. 그냥, 그, 보이는 대로, 정욕대로. 안목의 정육, 육신의 정육, 이 생의 자랑, 그세 가지에 매어서 살아갈 수 밖에 없어요. 그니까 러 주님이 외부에서 선택하신 사랑, 예, 언약하신 사랑으로 믿음을 주시니까 우리가 그 관념, 새로운, 믿음에 대한 새로운 관념이 들어와서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게, 그걸 받아서 누리는 사람은 내가 스스로 그거 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절대 그거 가지고 자기 자랑, 자기 공로를 삼지 않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과 달리 전개가 된다 하더라도 신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틀림없이 그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토 안에서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우소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토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지 그로말미야마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과연 그렇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진정 그렇습니다. 그게 아멘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리 도 안에서 약속하시고, 이행하시고, 완성하신 것? 그게 과연 옳습니다. 그거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회복될 방법도 없고, 영생을 얻을 방법도, 없고. 그 완전한 대로 나아갈 방법이 없죠. 뭐 그리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을 반대하고 교회가 부실하게 행보를 해도 주님은 곳곳이 그걸 신실하게 다 이루신 거잖아요. 그악 위에 역사하셔 가지고 당신의 구속사를 다 완성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아멘 할 뿐입니다. 그리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나갈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하여 그 영광을 신이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과연 아멘 됩니다 하고 자신을 다 들여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 하나님이시지만 이런 거는 못하시지 않나? 이제 내가 자연, 자연주의자 같으면 자연적인 법칙으로만 생각을 해가지고, 그게 과연 이루어질까? 그 기적적인 일이? 안될것 같은데? 지금 세상이 다 가진 사람들이 다 주장하고 그 역사를 주관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과연 하나님이 그걸 하실까? 그러면 이제 이게 미끄러지는 거죠. 그러면 그리 또 안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머리로는 이해가 돼도 가슴으로는 안 되는 거지 가슴으로. 예. <웃음> 우리가 믿는 그대로 친히 약속하신 바를 다 이루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심을 분명하게 이제 때가 되면 입증하실 겁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 신자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존재 방식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존재의 당위도 없고 존재의 목표도 없는 거죠. 믿음이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방식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존재감이 없는 거죠. 존재감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나라에 주님이 왜 알곡과 가라지 비율을 냈잖아요. 이제, 뭐, 농사 주신 어머니도 계신데, 그 독, 저, 그 저, 이스라엘의 밀과 가라지, 가라지 밀과 진짜 미래는 진짜 구분이 안 된답니다. 거의 구분이 안 된다. 나중에 이제 알곡이 차느냐, 안 차느냐로 구분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과정 속에서 다 똑같이 신자인 것 같은데, 내가 내물을 과연 그리토가 예가 되신다는 것을 내가 채우고 있어야지요. 에? 그런 거 없이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면 언약하셨으면 하나님도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자기 책임은 자기가 주님은 당신 다 채우신다고 하고 채우라고 하잖아요. 본인이도 그걸 받아서 채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받아서 채워야지. 근 나는 안 하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이러면 이건 죽정이에요. 죽정이. 결국은 죽정이에요. 나중에 이제 죽정이밖에 안 돼. 똑같이 모양은 똑같고 거의 뭐 구분이 안 가도. 열이 열매를 그 결실한다는 거가 뭔지. 과정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게. 그리스도만 오직 바라고 하나님만 피난처로 삼아서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오직 성신의 인도를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 알고 백성이에요 하루하루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믿는 그리도 안에 이미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가 성취되었습니다. 그리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주어져 있습니다. 물론 그리도께서 다시 오실 날까지 우리는 계속 문제와 더불어 실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 중의 문제, 문제의 근원인 죄와 더불어 실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죄와 더불어 싸우면서 울어야 하고 때로는 좌절하지 않을 수 없고 더욱이 절망하기도 할 것입니다만 그러나 신자는 틀림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얻을 것입니다.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 전심으로 의지하는 그 주님께서 슬피 우는 우리를 친히 위로하시고 그큰 문제 안에서 힘겨워하는 우리를 붙드시고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 오, 울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은 장차 다시는 눈물 흘리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 이르지 이르게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역설적인 행보잖아요. 세상의 그 삶의 방식이 아닌 거꾸로 사는 삶이잖아요. 세상은 주어야 살지만. 하나님 나라는 펴야 살거든. 펴야 살아요. 에? 세상에서는 어야 사는 줄 알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손을 벌려야 돼. 이전에 도둑질하던 손을 펴서 그 연약한 자들을 도와야 돼. 이전에 자기만 배불리던 손을 펴가지고 손을 펴서 진짜 오른손이 아는 일 왼손이 모르게 그.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도와야 될 사람들, 꼭 절, 아주 절대적인 빈곤과 곤란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야 돼. 그, 그거를 현실에서는 아, 내가, 내 코드 속자인데 그거 언제 그거 하냐. 이런 싸움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싸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그걸 손을 펴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우리를 우리를 신원해 주실 거죠 다시는 눈물 흘리지 않고 실패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이니까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다. <웃음> 그리토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로 받아야 된다. 영광 없는 고난, 고난 없는 영광은 없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고난 없는 영광. 그 다음에 이제 두번째로 사람에 대한 의무를 거슬는 에스겔서 17장 16절로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주 여호와가 말하느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우거늘 그, 그가 맹세를 없인 여의 언약을 배반하였은지 그 왕에 거하는 곳 바벨론 중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정을, 토성을 을토쌓으며문제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때 비로 바로가 그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어, 내어미로 언약할 거는 맹세를 없인 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이게 이제 시드기야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바벨론 왕을 섬기라고 그랬는데 바벨론 왕에 의해서 세운물 입은 왕이잖아요. 시드기야가 요시아의 요시아의 아들인데 요시아 그 하무달이라고 하는 아내의 아들이에요. 요시야 요아스 요아스가 살룸이라고 하는 존재인데 그 요아스하고 시드기하고 형제지간이에요. 하무달에그 다음에 그 요시야의 또 다른 그 아내가 스비다라고 하는 아내가 있는데 거기에 느우스하고 여야김이 나오는데 여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여호야김이 이제 1 8 대, 니간그 그러니까 바벨론 왕에 의해서 이제 일차 포로, 포로가 있었고 그때 여호야김이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바꿔서 그저 엘리야김 여호야김으로 세우고 그 여호야김이 나중에 또친애국정책을 펴니까 저기 또 와서 공격해 가지고 이자포로를 가지고 데려가면서 그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을 세우거든요. 여호야긴이 또또 어기고 하니까 3개월 만에 그냥 폐위시켜 버리고 그다음에 세운 게 시드기야. 시드기야. <웃음> 요시아 다음에, 살룸 다음에, 여호야김 다음에, 여호야긴 다음에, 이제 시드기아죠. 16대에서부터 20대까지 그렇게 유다 왕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 시드기아도 바벨론에 의해서 세움을 입었는데, 그, 그 바벨론을, 친 바벨론 정책을, 바 저기,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말을 듣지 말고,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신 바, 바벨론 정책을 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또그 와중에 또 애굽을 어, 의지해가지고 그에 그 그에 대한 예,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의지 바벨론 왕에 대한 책무가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거 어기 어긴 거예요. 사람에 대한 그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 놓으셨는데. 그 사람에 대한 책무를 안 하니까 그 죄가 더해진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가 아주 뭐 눈알이 뽑혀가지고 끌려가서 죽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약인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의 삼촌이라고 했는데 이제 배달은 삼촌, 배달은 삼촌, 친삼촌이 아니고 아까도 좀한 무달에 그. 큰 어머니 격이 되죠. 큰 어머니의 그 아들이 시댁이 한 삼촌이 되는데 <웃음> 마땅히 이제 종주 나라에 조공과 충성을 바쳐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재앙을 당할 거라고 어, 했습니다. 사람 이렇게 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맺은 언약을 귀중히 보십니다. 교회 안 물론 이 경우에는 단순히 사람과 사람의 언약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종으로 써서 세상을 경영하신다는 사실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 에 있는데.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 어디서 이제 하나님아,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아.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우리의 성전이 있고 왜 이게 왜? 망에 일차 포로로 끌려가긴 했지만 다시 다시 2년 안에 돌아올 거야. 그 얘기 했잖아요. 고지 선지자 말을 귀가 솔깃해 갖고 들은 거예요. 현실적으로 시드기야가 이게 참 선지자 예레미야 말은 듣지 않고 사람의 그질서 속에서 누려 그래서 그 죄가 더해진 경우에. 결국 결국 그래서 이제 음 유다나라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이렇게 사람 간의 언약이라도 결코 가벼운 게 가벼이 여길 게 없습니다. 뭐 부부 간의 문제, 부자 간의 문제, 또 학교 다니면 학교 선생님과의 문제, 국가와 국가 국가의 그 권세자들과의 문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다 다 일종의 계약인데, 그런 어, 법적인 그런 틀 속에서 서로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살아가고 해야 되는데, 그 무시하고 하극상을 버리거나 뭐 함부로 어, 그, 그 뜻을 어기면서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면, 이거는 죄가 어, 그, 어, 더해서 엄중하게 처벌을 받는 겁니다. 음. 신명기 6장 1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항상 맹세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의 신실함이나 약속이에게 신실함을 보장할 수 없을 경우에 여호와를 최고의 재판관으로 모시고서 자기가 하는 말이 과연 신실하고 틀림없다 하는 것을 이제 증명하게 하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바꾸 말씀드리면 그만큼 사람간의 약속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언약백성 사이에 신뢰가 유지되게 하신 것은 만약 신뢰가 무너지고 불신이 가득하면 그 결과는 실로 비참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언약백성 사이에 신뢰가 없어서 무슨 말이라도 제대로 할수 없고 서로 눈치만 보게 되거나 무슨 말 한마디 했는데 그것이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심지어 고쾌되든지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뜻이 크게 훼손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거룩한 사랑으로 하나 되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사명을 그 이루고 나갈 엄두도 내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진도가 임하는 사회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와 같이 될거죠.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미가서 7장 5절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이거 그냥 아무 시대나 마구, 마구 적용할 건 아니고요. 지금 그런 의심의 상황, 역사적인 환경 속에서 처했을 경우 전반적으로 그런 경우 이런 요구가 되는 거죠. 무조건 자기 자기 죄 짓고 이제 발설하기 어려우니까 와이프한테 가리고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는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한 까닭에. 거룩한 사랑이 사라지고 결, 결코 아무도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 사회가 아무리 작은 사회라도요 신실함이 빠지고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행동을 보이고 사랑을 표출해야 되는데 그건 생각으로만 하고 그걸 안 하면 이 사회가 아주 저급해집니다. 전부 자기 계산만 하고 있으면 이 사회가 얼마나 저급해집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 사회가 자기 행복, 자기 앞가림만 생각하고 네? 어참 비참한 거죠. 하나님 나라 사회가. 그런, 그런 경우는 참 아, 하나님 앞에서 죄가 더하다. 아무리 작은 거 어린아이하고도 약속하는 걸 신실하게 지켜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사람 간의 사이에서 내가 뭐 직접 약속한 것도 아니고, 내가 책임질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뭐할 사람 하겠지. 하나님 나라 사회가 하나님 나라 일을 보고도 그런 생각을 가지면 참이 사회가 참 비참한 겁니다. <웃음> 그다음에 이제 죄범한 사람들의 태도와 관련된 경우, 이 죄범한 사람들의 이제 태도죠 태도. 죄범한 사람이 신분 뭐그 경험 뭐 그런 거 봤잖아요. 나이, 신분, 뭐이 경험, 은혜, 뭐 은사, 모범을 보일 만한 인물 그런 거 하고 관계, 태도에 연결. 여기서는 이제 죄범한 사람의 태도가 어떤 거야, 됐냐? 고의적으로, 아, 의도적으로 주제넘게 무리하게 오만하게, 악의적으로. 자주 완고하게 해가지니죄 지을 때 즐거워하고, 죄 짓기를 기속하고. 이 엘리의 두 아들들 같지 않아요? 이게 여기 다 해당. 사실, 그하나님 나라에서는 뭐 하나 범하면, 다른 거는 다 지키고 있는데, 이거 하나만 내가 범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전체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거 하나 걸리면 다 걸려요. 다 걸려요. 내가 본의 아니게라도, 본의 아니게라도 다그 범비하게 되는 거예요. 얼른 봐서는 비슷한 얘기 같은데, 그 약간씩 이제. 뉘앙스가 다른 거죠. 첫째, 이제, 고의적으로 범한 경우. 고의적으로 범하는 것은 죄인 줄 알면서 범하는 겁니다. 10편 36편 4절. 저는 그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스스로 불선한 길에 서고 악을 싫어하지 않냐. 말로는 번두들을 하는데 속에서 움직이는 건늘 죄가 격동하는 거예요. 죄가 요동하는, 거, 거품 밀듯, 뭐, 그냥 파, 파도가 쳐서 막 수치의 거품을 품듯이 죄가 요동해. 그러니까, 왜 옛날 속담에 그런 거지? 이쁜 사람은 이쁜 짓만 한다고. 예? 미운 사람은 미운 짓만 한다고 그러잖아요. 미운 사람은 미운 짓만 해. 말하고 행동하는 게다 미운 짓만 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아, 악을 행하는 사람은 계속, 악을 행해요. 어느 때는 하고, 어느 때는 안 하고. 그 이제, 이제, 이게, 이게 그, 그라, 그라프로 그리면, 신자 같으면 올라가다 조금 이렇게 좀 굴곡이 있지만 올라가지만, 이제 불신자 같으면 그런 게 없어요. 계속 하향이, 계속. <웃음> <웃음> 여기서 저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런 악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높여서 자기 죄를 인정하지도 아니하고 계속 죄를 버, 버, 버리지 않는다. 아, 내가 이 죄를 짓는 거는 다 나, 나, 나, 나는 안 그럴 듯이 그럴 게 없는데 저 사람 때문에 그래. 다 그러죠.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러고 이제 자기는 계속 죄 짓기를 하는거죠. 스스로를 높이는거죠. 다른 사람을 봐줘도 내가 참고 가지 하는 쪽도 자기가 참고 가주는게 굉장히 배려해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칼빈주의자들은 새카만 존재에요. 서로, 서로 비, 비난할 처지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처지가 없어요. 다 똑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견주어갖고 높이면 이미 이거는 칼빈주의자가 아니에요. 알미니아니아니. 철저히. 자기의 의가 있는 사람이죠. 자기는 그래도 완전히 가맣진 않고 이제 좀덜가맞다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니까 항상 침상에서도 죄악을 꾀하고, 죄를 짓기 위해 살아요. 창세기 6장 말씀이 생각나는데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이게 홍주 심판을 하시는 거잖아요. 얼마나 타락했으면 무슨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다 악한 거였어 그는 스스로 불선한 길에 서서 행보합다 악한 길인 줄 알면서 그 길을 안고칩니다. 그리고 악도 좋아해요. 그냥 남을 시기하고 비판하고 아주 굉장히 똑똑한 것 같은데 자기 편에서 그건 사단적 안목이에요. 사단. 사단이 다 알지만 행동을 안하는 하나님의 뜻에 행동을 안하는 아주 전형적인 인물 아니에요. 그 사단의 자식들 틀림없이 똑같아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자기는 안 살아. 이유도 다안 사는 이유도 다, 다 다른 사람한테 다 넘겨버리고. 나는 잘 살라고 하는데 어, 저 인생 내 인생 딴지를 걸어 가지고 태클을 걸어 가지고 그냥 내가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생각 항상. 이게 악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게. 그가 이렇게 행하는 것은. 막, 그러는 동안 그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악을 가리켜서 속히 자라는 풀과 같다. 그냥 농사짓는 분들은 알잖아요. 돌아서면 돌아서면 풀이 자라. 돌아서면 풀 베고 돌아서면 또 풀이 자라. 그그 그 정도인 거예요. 악악 그러니까 악, 악,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여기 여기서 나가는 동시에 이제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시0편 73편, 아까 설명을 했는데, 이거는 좀, 어, 뛰어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이 재판하시고 다, 결국에 다 심판하실 걸 생각하고, 어, 이제 위로를 받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하나님의 행사를 자랑하는 것. 예, 말씀을 맺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마음대로 죄짓고서도 무엇을 이룬 것처럼 자랑하는 여러분의 동료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서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부러워 마십시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보다, 아니, 여러분과 달리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한 것으로 자기 뜻을 이루려 하니까 아마도 여러분보다 무엇을 쉽게 이루는 것 같이 보여서 마음 한편에서 부러운 심정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무엇을 얻고서 자라하는 걸 보면 시샘도 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풀이 왕성하게 자라는 것에 불과합니다. 주의 바람이 불면 그 왕성한 풀의 기운은 금방 사그러들 것입니다. 그, 이제, 이스라엘의 경우는 그 동풍이 불면 그 사우디 쪽에 사막에 그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면 그냥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풀이 순식간에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 그, 그것처럼 된다, 악인들. 잠시 번성하다 사그러지는 거죠. 사랑하는 젊은 세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한 빛으로 이 시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두려운 시대입니까? 전혀 어, 어, 어, 전례 없는 그런 현상들이 일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불어닥치는 풍조는 실로 광풍입니다. 미친 바람인지요 이런 세상에서 무엇을 얻고자 하고 이런 세상에서 이름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잠시 있는 세상 행복을 얻으려고 그불구동이 속으로 달려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한 빛으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원한 나라의 실질이 바로 이곳에 거룩한 교회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살아가는 걸 통해서 우리가 그 빛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경험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교회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 그게, 그게, 그걸 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는 거잖아요. 괜히 저 사람이 뭐 잘난 척하고 자기 이름 내려고 하는 게 아닌 다음에야 분명히 그한 가지 목적밖에 없는 거잖아요. <웃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거룩한 교회를 이루며, 거룩한 교회 속에서 거룩한 가정을 이루고, 거룩한 가정에서 거룩한 자손을 양육하며, 이 거룩한 관계 위에서 일터와 사회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십시오. 이보다 복된 일은 없습니다. 이보다 복, 가슴 복찬 일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멸망하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통하여 영원한 나라를 세워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순종에서 살아가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의 실제가 이루어집니다. 학생을 학생, 장사하는 사람, 작사하는 사람, 직장인이면 직장인, 정치하는 사람, 정치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기생충처럼 살아가면 안돼 대상에. 세상에 기생충처럼 살아가면, 기도하겠습니다.